네,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성가대는요. 유닛 성가대입니다. 유닛 성가대는 젊고 아름다운 2 0 30대 청년으로 이루어진 혼성 성가대입니다. 우리 성당 주의 5시 이사의 전례를 성가를 담당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일꾼으로서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데 목적을 주는 정말 아름다운 성가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담뿐만 아니라요, 연기를 잘하는 배우 출신의, 배우를, 배우를 꿈꾸는 그런 청년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무척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 유닛 성가대에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아 아. 이번 아, 이야기는 아, 아, 아. 내후동통장의 한공치생의사연입니다네 오늘은 경찰시험 합격 발표만입니다 지민아, 지민아 내가 이번 시험 본다. 3, 2, 2, 3, 1, 7번 왠지 이미 3위일체랑 비슷해서 이번 시간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목소리로> 진짜 빨리 확인해보자 응 빨리 확인해보자 번호 3이1 7번김 기원 이만 합격 합격이 아 합격이 있잖아 5번 5그이아몇 년째야? 3년인데 9만 년 진짜 진짜 아깝게 다음 시간에 기다려야안 돼? 아니 전못 기다려 너 진짜 아닌 것 같아 요그리 그거 해야죠 지민아! 지민아! 안돼 어때요? 엄이 어떻게 됐니? 어, 나어나 함께 평는데 오, 진짜? 천만요 그 축하.. 축하하고.. 아 이거 깜짝 놀랬어요!! 뭐야.. 지인이 <진이> 맞아 너. <웃음> 아.. 요 이렇게 되는 일 없냐.. 상담 가서 기나안해야겠다 부모와 장사와 전해 주로고 주님 이번 시험에 더 떨어졌으니요 정말 이 길이 저희길이 맞는지 의심이 되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부찰 저의 길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저를 다른 길로 이끌었으시오 왜 항상 저의 간절한 기도에 대답이 없을 겁니까? 왜? 왜? 전화 맞나요? 네, 이번 시험 합격자 중 무성행계사가 적발되어 김기호님께서 추가 합격하셨습니다. <웃음> 팔자소게 누워서 TV 보는 수미. 려렷 인사! 아네 정말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준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청년 시절의 마지막 시기를 불태고 그 나이입니다 네, 가끔, 이게, 성당 일을 하다보면요, 어르신들 이러세요. 야! 너 성당 아니면 성당에서 밥 먹어주냐? 아니면 너 성당 다니면 결혼 일을 하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제가 좀,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당을 다니면요, 저희 신부님도 그렇고, 자부의 형님들도 그렇고, 밥을 잘 사주세요. 그리고, 5kg가 짧게요. 어, 결혼은요, 그래도 저는 제 저희 중고등부주의 학교 학생들 제 자식처럼 이렇게 <웃음> 함께하고 있어서 <웃음> 네, 저는... 네, 이렇게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공유다리면 청소년 분과장이라서 저희 아이들도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들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일다은요 오늘 정말 다이 청년의 지고 감동적인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